일단 이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치케맨집이다 저는 치케맨을 좋아해 여러 치케맨집을 다닙니다 오늘은 사당역에 있는 신상라멘집 키키 노히호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개인 좌석에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고 저는 자가 이모야키 이 메뉴가 신기해서 시켜봤습니다 라멘으로는치케멘을 시켰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묽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기대를 하고 간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전문 외식기업인 셰프 애인 M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 면발 보세요 밀로요 만들었다는데 근래 먹은 면발 좀 가장 맛있었습니다. 치케 소스 이름은 가스오 치케 소스라는데요. 이 소스가 대박입니다. 살짝 시큼하면서 마에 진액 같은 매끈함이 있었고요. 지금 나오는 이 메뉴는 자가 이모야키, 감자전과 오코노미야키를 결합한 느낌이었습니다. 라멘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살짝 달큰하고 또 바삭하고 건강한 느낌까지 받았캐 케멘 면이 정말 맛있었는데 살짝 메밀면 느낌도 나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식감도 탱탱하고 케멘 특화 면이었어요. 와리스포트 요청하면 따로 주십니다. 정말 만족 가한 기억.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맛입니다.